이 사인한 잡지, 한나 씨가 직접 사인한 잡지를, 어, 구독자 이벤트. 세 분에게 이벤트로 시련상. 보내드릴 예정이. 빵빵! 주어주로주어 t v 오늘의 게스입니다! 트 네, 안녕하세요 지금 키움 이어로즈 어, 치어리더로 활동하고 있는 트윙클 치어리더 김한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 그 트윙클 한 번만 더 보면 안 돼요? 아저씨하고 해서 인사를 아 그게 제대로 안 됐다는 아니, 안그 얘기를 들었는데 네. <웃음> <웃음> 다시 한번좀 <웃음> <웃음> 정확히 보여주세요 자 아, 안녕하세요 저희는 반짝반짝 트윙클입니다 <웃음> <웃음> 아니 근데 트윙클팀은 치어리더팀이지만 어 뭔가 좀 아이돌 가수팀 느낌이 나잖아요 어, 맞아, 맞아. 그래서 그런지 이런 인사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어, 네, 맞아요. 또 오늘 중요하게 네. 얘기해야 될게 한나 씨가 맥심 5월로 표지 잡지 모델 와우 그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바깥에 표지! 표지. 아... <웃음> 기분이 어때요? 어 처음 커버는 처음이라서 네네. 진짜 좋았어요 어쨌든 치어리더로서의 저를 보여주는 게 아닌 다양한 모습으로 음... 보유... 줄수 있는 거니까 네. 그 잡지 <웃음> 네. 모델 그 표지 모델이 되고 나서 네. 주위에서 네. 막 잡지 봤다 막 하면서 연락이 확실히 더 많이 오는지 네 엄청 와. 많이 와요. 그러니까 평소에 연락 많이 안 하셨던 분들도 <웃음> 사인해랄라 음. 네, 이런, 이런 분도 계시고 밖에서는 또 많이 알아봐 주시더라고요 여기 오면서도 알아봤다 그랬잖아요 역시 알아보시더라고요. 그 표지 모델의 힘이 그러니까, 어. 어쨌든 추,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, 축하드립니다. <웃음> <와>. <웃음> 근데 이 모델 제이가 어떻게 오게 된 거예요? 원래 이제 음. 그 맥심이 치어리더를 그 전에 몇명 찍긴 했었어요 네. 박기랑 치어리더, 네. 김현정 치어리더 네명을 찍었는데 맥심 쪽에서는 원래 프로야구 시즌 끝나고 이제 우승하는 그 팀의 치어리더를 찍기로 했대요 아. 근데 그거를 제가 유일하게 깼다고 아~~ <웃음> 우~~~~~ <웃음> <최애인다구나>. <웃음> 맥심 모델이 됐다라는 거는 전 이제 군인들의 로망이 됐다라는 그렇죠, 건데 그렇죠. 알고 계신가요? 근데 군대에서 많이 본다고는 음, 네, 음. 그건 들었는데 아직까지는 군, 군인 군그 친구들 주변이 없어서요 아, 아 <웃음> 네. 갑자기 그 질문이 위문 네. 공연 해보신 적 있으세요? 저는 한 번도 없어요 아, 한 번도 없어요? 난 네. 있는데 <웃음> <웃음> 나 혼자 <웃음> 근데 맥심이라는 잡지가 약간 노출이 있잖아요 네. 거부감은 없었어요? 근데 생각보다 노출이 음. 많이 없어서 저는 찍을 때뭐콘셉 회의 같은 것도 있었나요? 네, 처음에 네 그런 거다 아 하고요 아 시어리더나 음. 아나운서 분들이나 연예인 분들은 음. 제가 알기로는 좀 적당하게 찍을 때한달 정도 약간 있었지. 맥심이 <웃음> 자, 정말 잘하는 게 음. 뭐, 어떤 스타일의 모델이냐에 따라서 네. 컨셉을 음. 잘 잡아주는 것 같아요. 어, 너무 이쁘게 나왔던데. 진짜, 진짜. 그럼 그 잡지를 처음 받아서 <웃음> 네. 봤을 때 음. 그때 소감. 일단 봤을 때 신기하고 그리고 저안 같았어요. 저는 느낌이. 어 음. 사진 찍을 때는 막 네. 포즈 같은 거 어렵지 않았어요? 저는 그런 포즈는 그렇게 막 어렵진 않아서 음. 제가 음. 그 A형 표지 같은 경우는 맥시인 쪽에서 이제 포즈를 도움을 좀 주세요 약간 그러니까 어. 이런 표지도 이렇게 해보세요 약간 어드바이스 해주시는데 A형 커버는 제가 어 이렇게도 한번 해보면 안 돼요 해서 했던 게 그게 커버가 돼서 음. 잘 나왔더라고요 어, 표지가 세 가지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 중에서 본인이 제일 만족하는 사진은 혹시 어떤 게? 저는 네. S형? 그 S형의 어떤 부분이 좀마음에 음. 들게 나온 것 같아요? 아, S표지가 네. 네. 정기 구독자용 표지예요 그래서 아무나 못 사고 정기 구독을 한 분들한테만 신경 안 하는 아, 혹시 저거? 아니에요 아 저것도 아니요? 아니에요? 네. 심지어 저는 그거 저도 없어요 받았어요 정기 구독을 할 만하네 근데 어, 팬들이 없네. 많이 해주셨어요 그 S표지를 구입하고 싶어서 네, 전기 모로지 갖고 싶어서, 갖고 싶어서. 싶어서. 최소가 1년이더라고요. 그 1년 12개월 전기 구매하셨어요. 그러면 지금 잡지 두개 네. 보여주시겠어요, 두 아. 개를? 어, 이게 네. A형이에요. 근데 네, A형이 네. 제가 말한 어, 제가 즉흥적으로 생각해낸 포즈. 네. <웃음> B, B형이. 같은 의상인데 느낌이 또 달라서 음. 근데 B형은 벌써 매진됐다는 아. 이거는 품절돼서 저도 못 구했어요 주문했는데 다시 계좌로 환불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오지는데 했 아예 구할 수가 없어서 저도 본사에 문의했거든요 지금, 어. 지금 정말 빠르게 그럼 된거 아니에요? <웃음> 정말 빠른데요? 아. 완판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네. <웃음> 완판녀, <웃음> 맥심 완판녀로 음. 또 등극을 하셨으면 좋겠네요 근데 우리는 다 아는데 본인도 본인이 예쁜 거 알아요? 음... 그 혹시 <웃음> 그 얘기 들어보셨어요? 얼태기막 이런 거? 저는 그게 되게 심해요 어떨 어... 때 와요? 그냥 가끔씩 거울 보면은 얼굴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어떤 상황에서 내가 얼굴이 마음에 안 들고 어떨 때 그래도 좀나 이쁘구나 저는 경기장에서 얼굴이 마음에 안 들어요 경기장에서 화장을다 하고 네. 거울을 봤는데 어 뭔가 지금 막 별론거에요. 마음에 안든데 음...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. 경기 중에는 막 땀을 흘려서 그런게 아니라 그때는 거의탈 보일 볼 시간이 없어서 잘안르는데 아... 경기 시작 전에는 이제 체크하잖아요. 네. 다 네네네. 너무 마음에안드는거예요 경기장 대기실 조명이 안 좋나? 준호준호님요아 <웃음> 어... 저요? 네. 아, 전 항상 그런데요. 자 이제 맥심을 찍었으니까 CF 같은 것도 들어올 것 같은데 만약에 들어온다면 하고 싶은 CF 이건 찍고 싶다. 만약 들어온다면 하고 싶은 CF는 가로 한번 시켜볼 것 떠나있네요 아 시켜볼 것 사심인 것 같긴 한데 <웃음> 저 하고 싶은가? 네. 로망 여자분들의 로망 있잖아요 소주 CF 오 <웃음> 시켜볼 것 <웃음> 어? 잔이 있다 치고 네. 같이 뭐... 마실래? 이렇게 잔사처럼 어. 약간 연기가 들어간 소주 CF가 좋겠네 음, 그런 거 좋아해요 네, 그렇죠. <웃음> 다시 한번 좀나 <웃음> 오늘 너랑 같이 마시고 싶어 <웃음> 생각했네. 그러니까 <웃음> 여자친구 시점에서 이렇게 딱 하면 그을것 같아요. 썸녀 시점. 그런 네. 거 너무 좋아해요. 어. 광고주님들 연락주세요. 이거 질문이 아마 질릴 수도 있는데 네. <웃음> 모두가 궁금해하는 거거든요. 어. 남자친구가 있나요? <웃음> 없어요. <웃음> 없는지좀 됐어요. 제가 영화를 진짜 좋아하는데 네. 영어 보러 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. 그래서 네. 혼자 보러 가요, 영화를 원래. 아. 어, 팀원이랑 같이 가면 본인들 스케줄이 있는 게 네. 일적으로만 친한 건가요? 아니, 아, 저기, 그렇지 저희... 그런 거 유튜브스럽고 와, 참 좋아 지금. 저희 다 친해. 잘 놀고 하는데 그냥 밖에서 안 만나는. 아, 안다 잘한다 아주. 네 <웃음> 저희 만나서 술도 많이 마시고요. 아, 근데 영화는 뭔가 보기 그냥, 싫고. 아니 여자랑 <웃음> <웃음> 여자랑 보기 싫어요. 아, 아 맞지 맞지. 여자랑 못 봐면 그냥 혼자 볼래. <웃음> <웃음> 그러면 남자를 볼때 가장 많이 보는 부분이 어떤 거예요? 이상형 저는. 저랑 일단 얘기가 잘 통해야 돼요. 음. 얘기가 잘 통해야 되고, 또, 처음 봤을 때, 그, 그 그런 거죠. 느껴지는 느낌. 네. 느낌. 그게 중요해서, 처음 봤을 때도 약간, 어, 아니다 싶으면 아닌 거고, 오. 처음 봤을 때괜찮으면 호감이 생기고. 그럼 처음 봤을 때 보통 어떤 부분에서, 어, 내가 좀 호감을 느끼는 것 같다라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는지. 약간 말할 때 말투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. 오. 저는 되게, 그니까. 해야 되지? <웃음> 어렵다 어렵다 <웃음> 어려워요 제 이상형이 어려워요. 어렵다. <웃음> 그러니까 장난을 쳐도 무게감이 있, 있는 사람이 장난을 치는거나 이런, 이런 거, 거랑, 그런 어. 거의 정도 차이가 느껴진단 아. 말이에요. 말하면 <웃음> 너무 가벼운 사람은 싫다. 네. 말할 때 그, 그러니까 좀고좀 그러니까 네. 어느 정도는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을 좀 네. 좋아하는 건가요? 네. 근데 이게 갈수록 정말 어릴 때에 비해 갈수록 조금 그런 부분을 많이 맞아요. 보게 되는 것 같아요. 네. 어릴 때는 외모가 끝이었거든요. <웃음> 보통 다 그렇잖아요. 그러면 외적으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저는 일단 입좀 많이 보는 것 같아요. 입 모양? 입꼬리 막 올라가고 <웃음> 이런 거. 네 맞아요. 입 그런 거좋아요 웃을 때 예쁜 사람. 다들 열심히 웃겠네요. 다 <웃음> 웃겠네. <웃음> 웃을 때 예쁜 사람. 그렇대요. 남자분들. 네, 웃음 연습하세요. 미소 연습. <웃음> 어, 연습하세요. 네. <웃음> 그럼 한나 씨는 언제까지 치어리더 일을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? 저는 어 제가 몸이 아플 때까지 하파도 <웃음> 못될 <할> 때까지 <웃음> <웃음> 정말 열심히 <웃음> 하실 예정이네 아, 그때 또 우리 같이 네. 춤 춰봤잖아요 안타 안타 안타 안타 날려버려라 체력이 근데. 진짜 바뀌었야 그러니까. 되더라고 그게 무릎이나 발목 이런 데가 많이 안 좋아진다고는 하더라고요 점프를 많이 하니까 음. 그런 거 같아 근데 저 아직까지 무릎이 너무 멀쩡해요 다행인 봐요. 이걸 오래 할수 있겠어요 무릎에 소리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어. <웃음> 어. <웃음> 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제가 커버로 찍게 되고, 었 앞으로 일도 더 많이 올것 같아요. 지금 <웃음> 치어 리더 기만 나 이면서, 동시에 다른 좀 모습들 많이 보여드릴 수 있도록, 열심히 예뻐해 주시고, 응원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. <웃음> 그러면, 어, 준호TV 네. 네. 어, 출연해 주신 소감. 이런 촬영은 제가 또 처음이어서 너무 재밌고, 얘기하면서 이렇게 목적지까지 데려다주셔서 <웃음> <웃음> 제가 원래 자가 운전 안하면 택시를 거의 많이 타고 네뭐 너무 좋아요 <웃음> 이렇게 재밌고 안전하게 이렇게 목적지까지 데려다주셔서 어. 너무 좋고 하나만 또 여쭤볼게 주노택시에 출연해도 좋겠다 생각했던 뭐가 이유가 있나요? 이런 컨셉 그러면 솔직하게 제 응, 얘기를 응. 할수 있을 것 같아서 어디 매체가 와서 인터뷰하는 게 아니잖아요. 팬분들도 궁금해하실 것 같고 참된 응. 게스트네. 그런데 그 기회가 있으면 저희 또팀친들도 같이 있는 음. 거 중에 그럴때좀팀얘기 이런 거 편하게 더할수 음. 있지 않을까 <웃음> <웃음> 기회가 나면 다른 스폰들이랑 같이 찍어보고 음. 네, 어 그러면. 어, 지금까지 치어리더 김한나씨였고요 오늘 이렇게 촬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에 봐요 바이바이